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킬이에요. 거야. 뭐. 탑이 존나 잘해야 돼. 이길라면. 이거 잘못 박은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 잘못 박았죠? 아, 왜! 아니, 영, 왜, 왜, 소, 아니, 왜 스크림 안 하고, 왜솔랭돌리고 있냐고. 아니, 개 오바지. 미드 빵점대 프로게이머 개꿀 봅시다 뼈방패 들었나요? 들었네요 엉? 키모티? 아... 내 라인 잘 해야되는데 상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 뭐야 이게 맞아? 개업하지 아니 근데 왜 술랭하고 계시냐고 아 마스터 점이랑 프로게이머랑 같이 주면 어떡해 아 인간적으로 아 개업하지 그만의 꿈은 날아갔다 나의 살던 그마는 뼈앞패를 벗겨야 되는데 반반하면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근데 저렇게 저렇게 살해버리면은 뭘더 하려고 해도 사실 진짜 거의 그냥 극존 버거는 저 정도면 <웃음> 할수 있는 살리는 건다 하는 거거든. Q 끝거리에서 Q만 쏘는 거. 진짜 어거지로 들어가기도 좀 깔끔한 챔프라. 나이스 일단, 일단 미소미소 미, 미소 나이스 미드큐, 나이스, 미이스나이스미누미누 <웃음> <마노. 웃음> 오케이 쓰 미쓰, 미쓰, 미쓰, 미쓰, 미쓰, 미쓰, 미쓰, 미미 풀안써 됐을 것 같다고? MS? Nice, nice, nice, n 스카이 스카이 떨어졌는데 어그로 안풀린건안풀 건가? 잠깐 아니 방금 안 풀린 상황 아닌가 이 어디갔노핑가가무로나보다무 넘었으면 뒤져나지 근데 템무나갔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무. 나 나무. 나무. 나나수치지 말고 나무. 똑바로 먹어 나이트? 어. 아 근데 컬러즈 저것도 그거 아닌가? 프로게이머 아닌가 저분도? 형님 저저 저 클럽도 클러, 프로게이머 클럽 아니야? 바나나 형님 어서 오세요 마초 마초 맨 마초 마초 킹 마초맨 점수 한번만요 진짜 한번만 빨려주시면 저그마여서 진짜 한번만 빨려주시면 정말 사랑할것 같은데 진짜 제발 한번만 빨려주시면 안될까요 진짜로 진짜 저 점수 한번만 진짜, 진짜 제발 제발 아 진짜 한번만 빨려주세요 진짜로 제발요 그냥 이대로 이대로 그냥 게임이길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기고싶어요 진짜로 오픈해주세요 미키형님 한다섯번만더 죽어주시고 마초형님한테 소기한 세번만 더 당해주시고 저거들어 나오면 자연스럽게 두고 주면서 퍼블도 해주시고 자르반형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대로 0 0 0으로 마초 마 마초, 마초맨. 플리즈, 마초맨. 이거 살짝? 살짝 다이브가? 아, 근데 저마가 10초 쿨이네. 이거 좀 아쉽다. 또방패. 아, 저마 10초 쿨인거 좀 아쉽다. 아, 이거 저마쿨 맞았으면 다이브 했는데. 겁나 깝네. 마초, 마초맨. 저 뒤에 거 찍을 때. 그만큼 음, 쿨이죠, 일단. 마, 초 마, 초킹 마, 초 마, 초킹 나이트! 나이트! 나이트 뭐야! 그만 각이야! 와, 그만 각이다, 씨발, 이거. 야, 얘들아, 야, 얘들아, 그만 각이다. 그들 금화각 나왔다 흐마촘마좋킹싸다브로그마각싸다브로 안죽으면 되거든? 시발 내가 라이즈한테 죽어주는 줄 안으면 돼 이제부터 흐마촘마좋킹 대체 어디가 샀어? 샀어? 이런거는 이거 그냥 팔고 핑화을 삽시다 아, 게임 거의 터졌다. 거의 터졌다, 진짜. 이거 그냥 이대로 붙이면 된다. 이거 제 앞에 안 주면서 붙이면 된다, 진짜. 솔직히, 솔직히 이거 저마쿠만 잡을 수 있거든요? 진짜? 나이스! 마초, 마초킹. 이거 또 미드가는 신용해주면은 라이저 그냥 빼야되죠 그러면서 살짝 이거 먹어주면은 안 빼나요? 정글도 보이고 아 제압길 맞죠, 맞죠, 게 맞죠, 맞죠, 게아 근데 카스 300원 아 600원 들어왔거든 이거 약간 염두에 둬야 돼 일단 라이즈 멘탈 마이너스 2천 라이즈 멘탈 살짝 2천 아 근데 뭐야, 뭐야, 왜 비벼 비비지 마 비비지 마 상대 미드는 무려 LPK 플레이스의 미드라이너 미키 어브 미키라고 미키 가시라고 한테 아! 개아벙! 이거 이득 좀 봐서 뭔가 할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, 탑 이기는데 굳이 탑으로 오나? 이거 시야 잡아줬죠? 시야 잡아줬죠? 시야 잡아줬죠? 이거 와드 제꺼죠? 와드 제꺼죠? 내꺼야 저 와드 내꺼야 해볼까? 아니야 개오바하지 말자 저방패도 있고 사일러스가 바톤 가면 되겠는데? 마촌 마촌킹 라인 다 버리시는데요? 게임 거의 살짝 터졌거든? 아형 아형 마저 맞아고 우리, 게임 끝난것 같은데 어 h o 아직 프린 맞 m 맞 c h o Macho, m 맞 c 맞 o m a 엄마 좋게 안빼? 안빼? 안빼? 와 이걸 얘를 끌어버리네 아어 라이즈 어디갔어요? 그니까 잘못하면 카이스닝 나올 수도 있겠어. 8킬 좀 많이 먹었어. 650원에 아까 300원 하면은 8킬, 8킬 중 8킬 카이사 하고면 되거든. 근데 포탑 방패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, 일단은. 와, 야, 근데 이거 뭔데, 뭔데 벌써 불클이 나오냐? 씨발 부당거래인데? 아니 수학 날짜이고 불클이 벌써 나온다고? 왜 어째서 나오는 거지? 근데 이거 포탑 방패 다 먹었는데, 징크스? 짐크뭐 3코 나오겠는데 집 갔다 오면 2 5고인데 최소? 최소 2 먹고 진짜 잡았다 맞..좋..맞..좋게 앙아 아, 뭐야 놀래라 이 개씨 놀랐잖아. 야야야 야. 야 뭐해 카이사 제가 엄청 먹었는데 진정해봐 왜 그래? 이로쪄 해버리네 아.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 마초 마초킹 마초 마초킹 킹 오브 킹 마초킹 베인아 <웃음> 대... 베인이래. 징크스 대 카이서 나오겠다 약간. 근데 얘네 암라인 이템 날라면 너무 멀어서. 암라인 아. 이 템이 안 나와 얘. 근데 어? 어? 어, 샵라랄 왔는데? 빙크스와 킬이 별로 안들어왔구나 잡았어 찍기 전에 잡으면 되죠, 이런 거. 네이스, 네이스, 네이스, 좋아, 잘하고 있어 네이스, 네이스, 네이스 a w 두 개, c e 두 개, 하나, 하나, 오케이, 하나 하나만 사 a y pima, tu, gay, 는 a 시 n 요 이런 건 아, 이 ok, h a n 어떻게 a n n a was a single bonica. Hanna w a 못 a c 네 c h e y o 맛좀 맛좋게 와 지렸다 스킬 연계 지려버렸다 그냥 너무 완벽하게 써버렸잖아 오픈 나올 만도한데 디렉각은 알아서 빼세요 이거는 뺏어먹고 싶긴 했는데 팀원들이 다 없어가지고 덤 쪽에 있나본데 어어? 나이스한데? 아, 아깝다 정말 좋킹. 아, 내가 큐 카이사 맞췄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깝다. 아, 그만 줘. <목소리> 형님들 선 넘네. <목소리> 나이스. I'm not okay. 조심해야 된다 그거 그렇지 그렇지 한턴 잘 뺐어 네이스 nice. 랭가는, 으, 랭가는, 주지! 승강전, 파팅!